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남자분들 오늘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행동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, 실근육이 보일 때 남성분들은 흔히 근육하면 우럭부럭한 근육을 키우는데요 뭐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실근육이에요, 잔근육이죠 어떤 걸 근육을 어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여자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어떤 행동을 할때 살짝살짝 옷 사이사이를 통해서 보이는 그 실근육, 그것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섹시함을 느낍니다. 자, 두 번째, 어떤 일에 몰입해 있는 남자의 눈빛에 심쿵합니다.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내 남자다 싶은 느낌이 들때그 남자가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심쿵심쿵하거든요. 작업을 한다든가 심지어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에 집중해서 눈빛을 응시하고 있을 때그 눈빛 하나로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담요 덮어주기 요거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자가 요청을 해서 담요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, 어, 여자분이 치마가 짧아서 아니면 추위를 좀 느껴서 그런 걸 눈치를 빨리 채 주는 거예요 눈치를 빨리 채서 여자분이 어떤 리액션을 살짝 하면 말하지 않고 여자가 모르는 새 담요를 준비해서 덮어주거나 어깨에 살짝 감싸주거나 그런 순간에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심쿵해지고이 남자가 제법 괜찮은 남자구나 멋있는 남자구나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 갈수 있다는 거 네번째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어울려 노는 내 남자친구 요거는 사실 심쿵보다는 내 남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연애를 생각하지만 여성분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이 남자와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합니다. 아이와 순수하게 소통을 할수 있다. 장래로 봤을 땐내 아이의 우리 아이와 소통할수 있는 자상한 아빠의 느낌까지도 이 남자한테서 연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미래까지 바라봤을 땐 충분한 가격을 가진 남자로 어필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매력 어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